벌써 이렇게 쌀쌀한 날씨가 돼서 가을이 벌써 다가왔잖아요. 이렇게 가을 날씨에 딱 하기 좋은 무드 낭낭한 가을 느낌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파데랑 쉐딩까지는 다 하고 온 상태고 눈썹부터 바로 그려주도록 할게요. 페리페라 스피디 스키니 브로우 08 토프 베이지 컬러 사용해줄게요. 이렇게 딱 보시면 굉장히 얇은 심이에요. 스크류 브러쉬로 이렇게 한번 쓱쓱 빗어주고 눈썹 끝부터 그려줄게요. 좀 하드한 타입이어서 뭉침없이 그려주기 좋더라고요. 이번 도토리 컬렉션에 같이 나온 컬러인데 염색 모발이신 분들이 사용하기 되게 좋을 것 같은 그런 컬러예요. 이렇게 한올한올 한올 자연스럽게 채워주기 좋아요. 그 컬러가 엄청 자연스러워가지고 눈썹을 되게 내추럴하게 그리기 좋은 것 같아요. 베이지 빛이 많이 도는 애쉬 브라운 느낌이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리기 좋아요. 저는 눈썹 끝 쪽에는 눈썹 털이 거의 없어서 조금 더 진한 컬러로 살짝만 더 그려줄게요. 거의 끝 부분만 조금 더 선명하게 잡아줄게요. 제가 요즘 항상 사용하는 이 페리페라 스피디 스키니 브로우 카라 눈썹 털 색도 바꿔줄게요. 이거 올령추천템 영상에서도 추천했는데 여러분들 구매하신 분들 있나요? 이거 진짜 되게 좋죠? 그리고 짜잔! 이 팔레트! 이번 가을 역대급 신상인데 헤리페라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 13호 금쪽이는 왜 가을웜이 좋아? 컬러입니다. 정말 페리페라 담당자님들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킹받는 <웃음> 이름을 잘 짓는지 궁금한데 가을 느낌 가득한 진짜 무드 낭낭한 컬러 구성이거든요. 이 팔레트가 퍼스널 컬러 전문가도 인정을 한 가을 웜톤 팔레트라고 해요. 가을 웜톤 타입 분들이 엄청 기다려왔던 팔레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예쁘고 분위기 가득한 그런 팔레트예요. 그리고 저는 이 패키지도 너무너무 귀엽더라고요. 보너이랑 곰돌이, 도토리, 이렇게 커피 이렇게 낙엽 이렇게 해가지고 이 패키지 버리기 아까울 정도로 너무 예쁘죠? 진짜 역시 컨셉 장인 페리페라가 이번에도 너무 예쁘게 컨셉을 잘 잡은 것 같아요. 살짝 살구빛이 도는 베이지 브라운 컬러인 대굴대굴 도토리 컬러. 이름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대굴대굴 도토리 이 대굴대굴 도토리 컬러로 이렇게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이 컬러가 되게 베이스로 하나만 깔아줘도 분위기 있어 보이더라고요 붉은빛이 약간 들어간 살구 베이지 브라운 컬러여서 사실 살짝 쿨톤 걸치신 분들도 사용하기 제일 만만한 컬러일 것 같아요 언더도 살짝 그리고 매트한 브라운 컬러인 트렌치 어텀 컬러 조금 더 좁은 영역에 깔아서 음영을 줍니다. 저도 원래는 이런 가을 웜톤 색조를 진짜 좋아해가지고 엄청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최근에 추세가 거의 여쿨 컬러들을 많이 사용해서 저도 쿨톤 컬러를 되게 많이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다시 이렇게 가을 웜 색조들이 나오니까 또다시 마음이 드름드릉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언더 뒤쪽을 살짝 막아줍니다. 살짝 붉은기가 감도는 브라운 컬러인 센치한 노을 컬러. 이 컬러를 사용해서 조금 더 딥한 음영을 넣어줍니다. 가을 느낌 가득하게 분위기 낭낭하게 음영을 지대로 깔아주는 거예요. 언더 쪽 부분도 웅장한 가을 컬러! 이렇게 좁은 브러쉬에 묻혀서 눈가 가까이 또렷하게 음영을 주고 언더 뒤쪽을 키워 주면서눈 밑도 한번 이렇게 지나가줄게요. 여기만 확실히 조금 더 붉어진 거 보이죠? 이렇게 약간 불불한 음영을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오랜만에 이렇게 음영 가득한 느낌으로 하니까 너무 예쁜것 같아요. 딥 브라운 컬러인 가을 타나바 아이라인 밑바탕을 그려줄게요. 이렇게. 언더 뒤쪽도 조금 더 이렇게 튀어줍니다. 이렇게 음영을 차곡차곡 쌓다 보면은 진짜 눈매가 그윽해진 게딱 보이죠. 이 에뛰드 쌩얼 아이라이너로 라인을 좀더 선명하게 그려줄게요. 그래서 눈매에 맞게 자연스럽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아이라인 그려줬던 컬러로 라인 블렌딩을 이렇게 해줍니다. 쉬머 펄이 아주 살짝 박혀있는 이런 베이지 컬러를 사용해서 애교살 부분을 살짝 밝혀줄게요. 엄청 티나는 건 아닌데 그냥 은은하게 블리터 금쪽 펄 로션 컬러 눈동자 아래쪽에만 살짝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주겠습니다. 페리페라 심플레인 마스카라 사용해서 이렇게 뿌리 부분부터 발라주고 나머지 윗부분도 쓸어줍니다. 이렇게 마스카라 해준 곳, 안 해준 곳 이렇게 마스카라를 다 발라줬어요. 이제 치크를 발라줄 건데 진짜 너무 예쁘고 분위기 가득한 누드 베이지 컬러를 들고 왔습니다. 페리페라 맑게 물든 션사인 치크 도토리 좋아해 컬러예요. 보자마자 진짜 가을 뮤트톤, 가을 웜톤 분들이 딱 좋아하실 만한 그런 누드 베이지 컬러. 얼굴 외곽 부분 위주로 이렇게 발라줄게요. 이 치크가 굉장히 입자가 고와가지고 딱 바르면 파우더 처리한 것처럼 피부가 요철이 싹 감춰지는 그런 블러셔예요. 딱 제가 가을 웜톤인 줄 알고 살았을 때 정말 좋아했던 그런 베이지톤 블러셔? 딱 바르니까 되게 분위기 있고 차분한 무드. 저는 색감 있는 걸 좋아해서 이쪽에 요세 번째 컬러. 이 베이스로 깔아줬던 이 컬러를 사용해서 앞쪽 위주로 이렇게 발라줄게요. 얘는 살짝 색감이 조금 더 올라오기 때문에 앞쪽 위주로 발라주고 코끝 색깔 너무 예쁘죠? 진짜 가을톤분들이 환장할 만한 그런 컬러 구성인 것 같아요. 이렇게 블러셔를 발라줬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도토리 컬렉션에서 굉장히 핫한 반응을 일으킨 립 제품. 립 제품도 발라볼 건데 페리페라 잉크 무드 매트 스틱 12호 힙생 힙사 컬러 먼저 발라볼게요. 이렇게 외관부터 뭔가 매트하고 맨질맨질한 느낌이에요. 이렇게 진짜 딱 힙한 컬러 이런 컬러입니다 이런 컬러들 진짜 로드샵에서 잘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힙한 컬러가 페리페라에서 나왔습니다 일단 이걸로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이 잉크 무드 매트 스틱이 보들보들하게 발리면서 엄청 가벼운 발림성인데 밀착력이 되게 좋기 때문에 베이스로 깔아도 좋고 리스팅만 발라도 지속력이 좋아요 얘를 사용해서 오버립을 해줄게요. 약간 힙한 언니들이 이것만 단독으로 발라도 분위기 쩔것 같은 그런 컬러. 저는 물론 이거만 바르면 지금 살짝 얼굴이 바로 확 죽어버리긴 하는데 이렇게 분위기 쩌는 나무 껍질 같은 색깔. 페리페라 잉크 무드 매트 틴트 12호 감동 심해 컬러. 이 잉크 무드 매트 틴트가 이번에 제형 리뉴얼이 되면서 조금 더 밀착력 높게 발리고 보송보송 블러리하게 예쁘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얘도 가운데 발라줄게요. 이번 도토리 컬렉션 네가지 컬러도 퍼스널 컬러 전문가가 인정한 찐 가을 웜톤 틴트라고 하니까 가을톤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하나씩 장만을 하시길 추천드릴게요. 얘도 딱 바르자마자 이렇게 차분한 뮤트 로즈 컬러거든요. 너무 예쁘죠? 짠 이렇게 립까지 발랐는데 진짜 그냥 인간 가을 같은 느낌? 요 디올 백스테이지 글로우 팔레트의 이 골드 부분이랑 이 로즈 골드 부분 이 부분 섞어가지고 살짝 하이라이터도 해줄게요. 오늘은 웜톤이니까 이렇게 골드랑 로즈골드 섞어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오늘 메이크업은 완성입니다.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각잡고 가을 웜톤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다시 예전에 그 가을 웜톤 색조들을 좋아하던 때가 떠오르면서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메이크업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페리페라 도토리 컬렉션은 정말 가을 웜톤 분들을 위한 각잡고 나온 컬렉션이기 때문에 가을 웜톤 분들은 마음 놓고 구매하셔도 너무너무 잘쓸것 같은 제품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영상도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또 다음 영상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